s h a r o s a t e r e a r e o s e i g u r l e are i want t e 어, 진짜? 이게 되게 라운드 져있는데? 여러분 어, 저희는 셋째 날 아침부터 산책을 합니다 마스크 네. 마스를 다들 산책 느낌으로 입었는데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입었습니다 안쪽으로 가 이제 테일러 그래요?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아, 우리 커피 우유 한 잔씩 마실래? 아니, 저아까 진짜 커피요. 내거있내거있아 브라우 브라우 가지마 브라우 서라우 브라우 브라우 브라우 브 꽃게가 상당히 방구코야짱 입구 아잘 모르세요. 카페라떼 핫. 카 하이. 하니하니 핫. 하 카페 모카 아이스. 이스 하이도오자이마쓰 카페모카난 괜찮은 마 피곤 재정비 후에 다시 3일차 일정 시작입니다, 제대로. 다자이후로 출발 뒤. 응. 코트보이즈 출동. 막타고 그럴 일 없지? 지금 저기 위에 다자이후가 있거든요. 응. 여기. 410엔을 응. 내고 이동하면 돼요. 환승을 해야 돼서 후츠카이라 여기서 뭘려야 뭐 돼요. Let's go. 알지? 급행 하시고 타야지 빠지겠어요. 일본에서도 급행이란 게 있네요. 아하 그러네요. 익스프레스라고오머타익스프레스 급행이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밥집 알아보다가 두 정거장이나 지나쳐가지고 다시 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행히 바로 반대쪽쭉갈수 있네요 다행이다. <웃음> 다행TV. 후, 이제 여기 일본 같다. 진짜 일본 동네, 시골 동네 같네. 다자이후? 다자이후 트레인. 충창역이 다자이후라서. 바자이유 트레인만이라고 듣있는것 같아요. 지하철 여기 굉장히 신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일본이다. 이거 레알, 진짜 그 일본의 그 대표하는 그런 느낌. Okay. 어, 거거 <웃음> like,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노벨니다감이합니다감사합니니 すごい 어? 네, 아, 아, 아 다행히 아, 았다리 바지가 젖어버렸습니다 고멘 팬티가 안 젖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고멘 콜라를 두개 시켰는데 콜라를 쏟아버려가지고 하나 깎아주셨어요 콜라를 하나를 빼주셨어요 이게 코라예요코라 진짜 착하십니다 밥, 밥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노른자가 진짜 신선해요 너무 착한 식당에 왔어요. <놀라> 새우튀김이 진짜 맛있다 그랬거든요. 고구마 딱 찍어서. 음. <놀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근이새우튀김못 이겨 응, 이거 한국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애완 맛 실례합니다 시볼 1개 모셔보세い 소시볼 단말 없네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시 뭐를... 이쁘다. 다자이오 스타벅스. 야, 이거 굉장히 유명하다 합니다. 맛은 똑같을라나. 일본 고유의 느낌이 나는 진짜... 와... 기가 막힌다. 이부부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가 진짜 찐또 신사예요 찐또 신사 제일 안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지혜의 소라고 해가지고 뿔과 코를 쓰다듬으면 지혜를 얻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코랑 뿔만 깨끗해요 이게 다자유의 명물이라고 해서 먹어보려고 왔어요 빵인가 떡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겉에는 모나카 느낌이고 안에는 진짜 팥 <웃음> 진짜 팥이 지랄 <웃음> 뭐 가지고 싶은데 여기서? 근데 네가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2 네. 번. 2번, 2번 정재 뽑던 거 이거 있어. 쿨하게 내려버리네요. 네. <웃음> 어. <웃음> 먹어라. 안녕. 이제 세이이 온천으로 이동합니다 세이이 온센 저희는 지하철 환승을 해서 오아시역에 왔어요 여기서 버스 셔틀버스를 타야 됩니다 세이이 온천에 가기 위해서 주, 주, 주, 주, 주. 여기 여기 오아시에서 나와서 동쪽 출구로 나와서 이로으금 오면 은 여기 파란 기둥이 있거든요 여 에서 첫버스가 옵니다. 이미 지금 고정에해 있어요. 아이스 타임이. 하스가 4시 반이네. 아 5시, 아, 5시 반. 그래서 4시 17대. 아. 7시 30. 아. はい. 아. これでご案 아. 아. 아. 아. 아. 셔틀이 순환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5시 반에 여기서 탈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좀 돌아다녀 봐야겠어요. 그래도 온천을 즐길 시간은 돼서 괜찮긴 한데 아 노을이 5시 한반 정도에 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5시 반에 타면은 <웃음> 노을 지는 세일을 온천은 즐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림 같다 그림 같다 어, 마우스 도착 어, 어디가 어디가 아, 저기로 와야 되네 첫 번째 기둥이 맞나? 첫 번째 기둥이 어. 장구.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키를 줄 신발장 키를 주면은 이 키를 줍니다. 그리고 후불제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어, 이게. 무슨 놀이동, 놀이공원인 것 같네. 남탕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좀 깔끔하게 지지고 올게요. 마이템는은 1번 바코드 찍어야 되 근데 지금 이거 한 번에 한번 해야 될 걸? 한 번씩 해야 돼. 찍고 찍고 한번 찍고 한 번. 와우. 아, 시원하나? 이할 건데. <목소리> 내가, 어, 내가 1 4 음, 분이 던거 음, 같은데. 같아. 내거 차 시간을 미리 좀못 알아봤어가지고 지금 막 차가 떠났어요 그래서 텐진역으로 가는 버스가 1 시간 뒤에 있습니다 1 시간 동안 저희는 여기서 우유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며 대화를 하며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다 KBTV. KB 맛있겠다 그냥 사 o i 는 g 난다 go to 달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나 i n g to 나 o to the house. I'm going 팍 o go to the h 내가 주인한테 한국에서 애모신 아주머니들께 받은 귤 배고파요 버스 도착이돌아올려나 봐요 음 내려서 여기 야키토리 맛집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9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제대로 왔음 룸 야키토리 쇼 토리 야키토리 토리 쇼라 오시면 <웃음> 이러와시아이니다 <마세. 웃음> 게빌어꼭 진짜 맛있지? 와 진짜 고소하다 고소한디? 와 진짜 맛있다 달다 사이큐 사이 이게 뭐지? 와규랑 닭껍질지가지 sir. 왠와지 s i 와 왠지, sir. 왠지, sir. 왠지, sir. 왠지, sir. 왠지, sir. 왠 진짜 장난이아니고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여기를 왜추천하는지알겠다맛다맛있 맛있다. 맛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다 <목소리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야이 이거 등급 되게 좋은가봐 진짜. 음. 진짜 부드럽지 않나. 막 이거 이거 열개더야겠다 응. 이거 이시 음. 이만 개맛있 진짜 많 먹었다. 진짜 맛있어. 어, 왠지 멋웃네 왠지 이네 왠지 네 아웃이네. 스아트이지 아웃이네. 지하이아웃이이아이사왠 아웃이네. 이지지네아네아네아아 아, 너무 잘 먹고 아, 갑니다. 진짜, 진짜 너무 여러분 너무 꼭, 꼭 진짜. 가세요. 진짜 꼭 가세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의 일정이 뭐꽤 아쉬워서 어떡하나? 잘 있어. 우린 간다. 사요나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가자고 안녕 우리의 숙소야 잘 묵었다 갑니다 저희는 피규어의 성지 만다리케에 왔습니다 정제가 피규어를 듣다 좋아하거든요 눈 돌아갈 만해네요 진짜 혹해서 살 뻔했네 아. 여기 꿀팁이. 여기 박스 박 거의 다 박스로 되 있는데. 여기에 박스 없이 개봉된 애들은 조금 싸다고 합니다. 근데 다 퀄리티 좋고 되게 멋있는 애들이 있어주술레전띠 신난노. <웃음> 파집이랑 채우는 거. 완전 맛있겠다. 빅사이즈. 빅사이즈 라이스. 아, 뽀뽀. 아, 뽀뽀. 아, 뽀뽀. 아, 태현이 형은 하루 더 있다가 기 때문에 사 안녕히 계세요. 아, 간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게1 근데 뒤 배경 사기긴하다. 공항까지 개를 얻을 수 있게. 그대로 타고 수니다 참 좋은 기억도 많았고, 참 행복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치, 얘들아, 어? 어. 그, 맞지? 어, <웃음> 하세요사나라 자네!